아니, 난 너랑 곧 결췌할 때 됐어. 이거 같이 먹고 나는 떠나려고. 뭐, 어디를 떠나? 거의 안걸 입고 왔네.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거기 줄 몰라. 아, 맞네. 이쪽으로 하면 은 여기를 손으로 잡아야 하다고 그래. 그래, 놀라. 나 이가 안 좋은 거 차갑고 음... 딱딱하고. 냉장 <웃음> <웃음> 한번돌려고 <웃음> 근데 한번 돌려 먹어도 않아 얼마나 이가 시리길래? 어. <웃음> 얘가 시려. 응. 가 먹을까 이 너무 달아서 아무리 빠지면. <웃음> <웃음> 어, 너무 진짜 달아. 근데 이거 가짜도 있다매 음, 촛농 같은 거, 하라핀 예전에 그거 난리 났었잖아. 이건 얘는 진짜겠지. 잤다주고 모상이래. <웃음> 먹다 죽으면 호상 아니야? 자다 죽으면 호상이야 이런 거 잘못 먹고 응. 자다가 죽으면 호상이지 응. 여왕님 공주님, 바에서 일했을 때 보면 아무래도 외모 지적하시는 손님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장에서 은근 외모 비하하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외모 지적하는 네. 사람들치고, 지 외모가 제대로 된 사람은 1도 없다는 것만 아세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외모 지적 절대 안 해. 오, 맞아. 음, 다 이렇게 아비규환이고, 막 불삭기로 이렇게 존나게 파놓고 이런 애들이 지적을 뒤집어지게 하지.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럼. 음. 아셨죠 아니, 발좀 먹어. <웃음> 프로폴리스 많이 먹어 맞죠 어? 고블린같이 생긴 새끼들이 음. 얼굴 평가한다니까 맞아 자기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외모에기 집착하는 거야 맞아 맞죠 세상에 못된 개는 없듯이 세상에 못난 사람도 없어 다꿈이 줄을 모를 뿐인 거야 어머 이 패션 어떻게 알았어요 그 연아 언니 보고 이렇게 만든 건데 진짜 이렇게 나왔네요 <웃음> 어머 꿈에도 몰랐네 음. 직장 다니는데 사수가 묘하게 매겨요. 부서에서 여자가 둘인데 자꾸 빈샹시타는데 어떡할까요? 같이 뭐 묘하, 묘하게 같이 매김 됐죠. 뭐. 방법은 없어. 묘하게 돌려가기 그냥. 오늘 그거 봤는데 거기서 그러던데 그킬복순에서빈글레 샹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농협표시 아닌데요? 히읗인데요 너무 이쁘네. <웃음> <웃음> 너무 이쁘네. <웃음> 나중에 그런 거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알지? 요거 짧은 치마 입고 로반스에. 단발머리에, 그, 금이잖아 클러치 딱 이렇게 옆에 끼고, 선글라스 끼고, 입술만 빨갛게 발라갖고 이렇게 딱 다리 꼬고, 클러치 탁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탁, 그갖고 칙칙 조사받으러 왔어.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뭔지 알지? 좀 <웃음> 자는, 왜 봐도. <받아? 웃음> 항상 이말할 때마다 경찰소리가 왜. 조사받으러 왔어. 제가 조사하러 왔는데 막, 구글 복무원녀는 꺼지세요 그거, 그거 하고 드라마가 많이 잠깐내있다 <웃음>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뭔가 섹시하지 않나? 언니 가중 처벌만 가중돼 그래요? <웃음> <웃음> 검찰 조사받으면 하루아침에 피골상접되고 폐인되고 <웃음> <웃음> <웃음> 이사라와 샤론이던 그어디지 음, 중간이 어디 겠지뭐 <웃음>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지 그런 장면이 약간 섹시하잖아 배고프다 밥, 밥부터 먹고 하자 나진대국밥 그렇게 많이 먹어 <웃음> 존나게 뾰족한 스틸렛도 누가 보면 은 신발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뒤에는 총알고 비어야돼이게 생머리로 맛박은 M자로 까지고 <웃음> 그리고 같이 이언이랑 조사받으러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조사받고 싶다고 <웃음> 꼭 그런 조사를 받아야 섹시해 여기 딱 저거, 라이터 있어? 물어보고 응. 라이터는 왜? 이거 안 보여? 내가 물 찌르려고 달라고 했겠니? 응. 응. 응. 어, 어. 뭐. 약간 상상 속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자 연애를 하는 동안 위기가 어느 시기 때쯤 오시나요? 안 해봐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의 <웃음> 단점... 단점이 단점 아, 눈에 보이기, 보이기 시작하는 장점이 단점 위로 보이는 응. 순간? 그 연애하다 보면,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는 시즌이 오잖아. 그때가 위기지, 솔직히. 첫 번째 위기가 그때 아닐까? 그런 거 같아. 자다가, 남자가 뽀뽀를 여기다가 촉해주는데 입꼬리가 시고 올라가고, 음, 이게 좋으면은 아직 좋은 거고. 딱히는 씨발, 왜 이래? 이런면 이제 그 정도 끝난 거지. 아니, 말도 안 하고. 그냥 닦아야지. <웃음> 아왜 자는데 왜 이래? 막, 약간, 그럼 음, 끝난 거지. 맞지, 맞지. 어.